지난 29일 강서구청 대회의실에서 2022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.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주민참여예산 21억여 원 규모의 사업을 최종 확정했습니다. 이날 회의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허웅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본격적인 회의에서는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할 주민 참여 예산 세부 사업 20건을 선정했습니다. 선정된 사업은 음악 예술 페스티벌, 경로당 식기 살균 건조기 지원, 어린이 공원 정비 등 문화 예술, 안전, 복지, 생활 불편 사항 분야입니다. 한편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,